네. 아 지금 야. 닦는 거 아니고 지금 깃습니다. 아까 부분 이제 이렇게 자석이 지나가는데 네. 이 자석에 그냥 이렇게 밀게 되시면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습니다. 애니몰로 t v 네 안녕하세요 에이미몰로티비의 테드입니다. 어 아크릴 수조 편 다시 돌아왔는데요. 저희가 어 아크릴 수를 이전하다가 기스가 난 거를 좀 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진짜 실제로 만든 강성형 지금은 플라잉 테크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직접 사장님께서 오셔서 어, 음. 아크릴 폴리싱 작업을 해 주신다고 하고 댓글들로 어, 질문해 주신 것들을 한번한세가지 정도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모셔볼까요? 네! 어,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플라인테크 네. 네, 강성해양이 플라인테크 똑같은 동일한 회사인죠네 그렇습니다 간단한 소개 한번만 이렇게 해주시요네 저희 플라인테크는 어, 창업한 지 23년 전에 강성향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어, 플라스틱 쪽 가공 일을 갖다가 어, 그동안 해왔습니다 어, 지금은 아크릴 수조 쪽으로 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아, 업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크릴 수조를 처음 써봤는데 상당히 투명하고 유리 수조보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게 하는데 아크릴 수조를 사람들이 좀 네. 많이 안 써봐서 네. 저희가 올렸을 때 댓글에 문의들이 좀 많았었는데 네. 거기서 좀 네. 추려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첫 네. 번째는 이게 좀 누렇게 된다 약간 음, 이런 네. 댓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측면에서 혹시 어떻게 네. 생각했을까? 아크릴 수조를 오래 쓰면 누렇게 네. 된다. 아크릴 수조를 오래 쓰면 누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어, 아크릴란 자체가 어, 모두 플라스틱은 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치. 어,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아. 누려질 수는 있,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예. 일반적으로 실내에는 그 자외선을 직접 볼 일이 없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아크릴 수조 이 재질의 아크릴은 그 자외선을 거의 보더라도 거의 누래지지가 않습니다. 아 예, 그래서 뭐 20년, 30년이 되시더라도 누래진다고 생각은 전혀 안 하셔도 되시고 아 실제로 누려지지 않습니다. 아, 이해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저 저도 이제 아크릴 수를 처음 해봐서 네. 이렇게 뭐 지나다니다가 뭘 이렇게 들다가 네. 좀 기스 날까봐 네. 막 이렇게 좀 예민하게 반응한 오, 게 있어요 었 네. 맞죠 정말, 맞잖아요. 정말 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는 이제 좀 촬영 현장이니까 이걸 좀 음. 닦아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유리를 신문지를 뭐 사용해서 닦던지 그렇게. 근데 네. 이제 네. 기스, 네. 기스가 날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혹시 이 바깥 외면 네. 외관은 어떻게 이렇게 좀 닦아야 될지 팁이 아. 있다면. 그 아크릴 닦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생활 관리, 아크릴 관리를 잘 못해서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 너무너무 간단해요. 물만 있으면 됩니다. 물. 네. 아. 아크릴은 물로 닦습니다.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아,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 예. 제가 한번 보여 간단하게 네. 보여 드릴게요. 지금 요거는 네. 일반적으로 슈퍼 같은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이소에서 구한 부직포입니다. 아, 청소용 부직포. 부직포, 네. 부직포. 청소용 부직포고, 요거는 다이소에 뿌 그냥 유리 세정제. 이렇게 네. 저렴한 거 가지고, 네. 어, 부직포는 뭐 부드러워서 네. 닦으셔도 되지만은, 네. 이런 거는 이렇게 닦으셔도 안 지는 경우가 있어요. 음. 예, 안지는 것들. 네. 이런 걸 그럼 세게 닦아야 되는데, 네. 그때는 이렇게 세정제를 좀 뿌리세요. 오. 뿌리셔가지고, 이렇게 닦으시면. 전혀 기스 안 나고 아, 닦으실 수가 있어요 네. 이걸 계속 닦아, 내시면요 네. 물기가 없어져요. 아. 없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오, 진짜 네, 닦여요. 네. 근데, 어, 생활적으로 관리하실 때는 네. 이 물만 있으면 닦으실 수가 있어요. 어. 네, 그래서 어, 다른 거 쓰실 필요는 없고 요 정도만, 닦으면, 정도만 네, 네, 네. 닦으시면 닦습니다. 자세 번째 질문인데요. 네. 저희 오신 이유가 네. 저희가 이전하다가 살짝 기스가 났잖아요. 키스가 많이 어요 예, 네, 많이 났어죠 그래서 네. 폴리싱 작업을 하러 오셨는데, 네. 그 폴리싱 작업 후에도 네. 약간 자국이 남을 거다. 어차피 네. 이런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혹시 그거는 어떻게. 아,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 진요 예. 네, 네. 참고로, 네. 어, 우리나라의 아쿠아리움 중에서 그나마 이름 있는 63아쿠아리움이 네. 지금 거의 한 37, 한 8년 됐어요. 네. 음. 그런데 그. 육3 아쿠아룸이 한 4년 전에 다시 리모델링을 했는데 예. 그 아크릴을 뜯어내고 다시 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 지하에서 뜯어낼 수가 없어요. 아. 예, 폐기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다고 새로 넣을 수도 없어요. 어, 아크릴을 폴리싱을 다 합니다. 음흠. 그러면 이 아크릴의 장점이 10년을 쓰든 30년을 쓰시든 폴리싱을 하면 다시 새 것처럼 보이 됩니다. 아. 이 아크릴 최고의 장점입니다. 아. 예. 아크릴의 장점이 어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안전한 거 절대로 접착구이가 터지지 않는 안전한 거 물론 제대로 만든 사람의 음. 물건에 한해서 안전하고 어 수명이 긴거 음. 그리고 스크래치 에난걸 다시 복원할 수 있다는 거예 음. 가볍다는 거 그리고 어 보온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전기세가 작게나와서네어 음. 예. 이런 창출을 하는 아크아들이다 아크릴 을 쓰세요 인사 사고. 음. 유리 수조는 터질 수 있어도 아크릴 아크릴은 네. 터지지 않아. 아. 그래 아기들이 뭐 장난치다가 뭐 던지잖아요. 네. 터지지 않아. 어... 그래서 실혼 어, 부부들 아기가 어, 한세 살, 네살 이런 집에 아크릴 수조를 많이 찾으시고요 그리고 또 찾는 분들이 야 어, 나이가 있으신 분들 음.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찾으시더라고요안전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어 폴리싱 작업을 이제 시작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장점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한번 작업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제가 폴리싱 예. 작업을 아, 마치고요. 예. 어, 또 하나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아크릴을 자석 닦이로 자석 지우개로 지우면 스크래치가 많이 난다. 아. 어 겁이 나서 쓸 수가 없다는 예.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크릴 수조 자석을 어떻게 쓰시는지 자석 예. 닦이를 그것도 제가 팁으로 하나 드리고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자 어디 부위였죠? 자 일단 이만한, 한이 부위거든요. 이만한 한요 정도. 심해요. 한 손바닥 정도 이 정도 그렇죠? 와. 예. 보이 보이실 겁니다. 예. 요렇게. 자, 이 작업을 한번 진짜 흔적 없이 해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네, 예. 십니다 예, 예. 어, 이왕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어, 요거만 내고 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아주 스크래치를 많이 이렇게 지금요? 예. 여기 이렇게 지금요? 예, 네. 지금요? 예, 지금요? 예. 여기 깊게 지금요? 예. 네. 네. 예. 여기서 제가 더 내버릴게요. 아, 더, 안더안 내서 안될것 같습니다. 아, <웃음> 아니, 괜찮아요. 아니, 제가 더 내고 암 m g 색으로 다시 복원을 시켜드 h e h 다 u s 니다 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신 s e I'm 요 o i n g to 저 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인데 the house.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이 <웃음> 이렇게 <웃음>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 house. I'm going to g 어 <웃음> 어 스펀지 사포라고 네. 어 요걸로 지금 키스를 한번 내보세요. 근데 아무 어디 건어 이거 너무 값지러운데? 네. 예 네, 안... 아주 값 값자죠. 오 세게. 오오 안돼. 아더 세게 해도 돼요. 네. 어 진짜 기스 왔어. 어. 예. 네. 아 지금 뭐야? 닦는 거 아니고 지금 키스입니다. 아예더 해도 돼. 아오 키스다 어, 이거. 아 잠시만. 아 괜찮아요. <웃음> 일단 위양내는거좀 내보겠습니다. 진짜. 네, 네, 네, 네. 한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예. 네. Good morning. You're w e l c 진짜 한네 배, 다섯 배 내셨어. 자, 요거를 You're w e l 크 o 로다시 복원을 한번 해봅시다. 그 e 카로운물로 어, 사포로 그래서 그걸 지워주면 됩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것들이 이거보다 저 굵은 것들이 요걸문댐으로서 지워져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 깊은 자국들이 이전하시면서 났던 상처의 깊은 자국들이 보입니다 네. 그걸로 그것들을 갖다가 이 사포로 이렇게 지웁니다 일차적으로 어, 예 근데 아까 어, 아크릴 관리하실 때처럼 물을 뿌려가면서 스폰지 사포로 이렇게 하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이렇게 문 떼주세요 한 3분 정도 문 떼셔야 되실 거예요 사포가 가장 거친 사포거든요 네. 네, 거친 사포인데 사포를 한 저희가 회사에서 한 다섯 종류 씁니다 아. 거친 거부터 가면 가서 부드러운 걸로 아. 근데 오늘 제가 한네 종류 가지고 이걸 없애 볼게요 그리고 이런 말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거 계속 밀면 아크릴이 달아서 없어져서 나중에 수압이 약해져서 이렇게 터지지 않습니까? 음. 저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러면 전 세계 아쿠아룸들 다 터졌어요. 어. 아쿠아룸들이 보통은 평균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이 볼리싱 작업을 하거든요. 음. 이 자주 하지는 못해요.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수중 폴리싱을 해서 스키 스쿠바가 직접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폴리싱을 해요. 어. 어, 유리하고도 다른 게 어, 운반하는데 아무래도 아크릴이다 보니까 스크래치가 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셔야 되고 그 수건이라든지 이불을 그 구르마 위에 캐리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밀었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겼겠죠. 음. 자, 거친 사포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다 지워진 것 같아요. 물을 뿌려가지고 부지포에 한번 제대로 됐는지 1차적으로 한번 확인을 좀 할게요 어? 일단 중요한 그 상처는 없어진 거 같아요 깊었던 것 상처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끝이 삽아가지고짠 네. 이렇게 했습니다 와 여기가 깊었었죠? 예, 여기가 일단 깊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이게요? 네. 그렇죠? 세 번째, 네. 한 단계 그럼 이 접착부위도 사실은 재단, 재단기로 단 재단을 하기 때문에 아주 거칠어요. 거친 걸 갖다가 이 사포로 이걸 다 다듬어요. 이 부위를. 그래서 이게 이렇게 투명하게 나오는 겁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 소비자님들께서 가정에서 할수 있는 폴리싱 방법을 제가 얘기를 해 드리다 보니까 아저 역시도 수작업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똑같이. 방법. 네. 사포만 해도 이렇게 투명져요 돼요. 오 네. 굳이 약품을 안 하셔도 종이 사포로 하시면 어, 많이 힘드세요. 음. 종이 사포가 좀 저렴하긴 한데 어, 아, 손가락 그래. 자국도 좀 생기고 조금 힘들어요. 해보시겠어요? 해볼래? 아, 저, 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네. 물 뿌려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더스크리치되진 않겠지? 아, 아유,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아, 너무 잘하셨어. 그냥. 그러니까 초보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네. 이게 단순한 작업이기 때문에 사포 작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아, 네. 이제 폴리싱 작업 들어갈 겁니다. 예,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게 또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폴리싱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폴리싱 그 액체 용액을 갖다가 이 지금 이 부위에 조금씩 조금씩 뿌려가지고 이걸 마 마찰을 시킵니다. 마찰을 시켜서 어, 닦아내는 겁니다. 아. 지금, 탁 떠가지고, 하소가리도... 이이 정도 투명하게 나왔어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이제 하시면, 다시 이렇게 복원이 되는 거죠. 아... 새 것처럼. 네. 일단,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만 뿌리세요. 뿌리해가지고 예. A번 용액 가지고, 네. 어, 일단 한번 도포를 해가지고, 어, 일단 스크래치를 거의 제거를 이제 완전히 다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아크릴에 어, 기름을 한번 칠해주면 아크릴에 강택이 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B번 용액입니다. 지금은 스크래치는 제거가 됐는데, 어, 아크릴만의 특유한 강택이, 강택이라든지 부드러움이 지금 없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바릅니다. 네, 맞아보십시오. 오! 아주 부드럽죠? 벤들벤들했어 네. 오! 아직 여기에 약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네. 어, 전면은 태에 약을 바르지 않고 여기에서 어, 물만 대박 갖고 왔어. 네, 물만 한번 뿌려주시고 아니, 이거는 얼마나 가요? 올해 치속 요게 이 정도 하면 한한 3개월 정도는 부드보드해요3개월한 번씩 더 해주면 더 좋겠다. 아주. 아, 더 좋죠. 안아 네, 해주셔도 상관없으세요. 힘드네요. 어, 네. 빨리 끝내려고 하다보니까 네. 아크릴수도는 자석 닦기가 안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그 편견을 싹 없애 드릴게요 자 자석을 준비하겠습니다 해 물속에 들어갈 자석. 이게 물 밖에 있는 자석인데 일반 자석 닦기는 사실 물속에 넣으면 어, 스크래치 기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청소용 부지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이소. 예, 다이소 청소용 부지포를 준비해서 를 청소용 부지포를 이렇게 갖다 대면 부지포이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일반 자석. 예, 일반 자석 에들 예, 요거를 예, 물 속에 집어넣겠습니다. 네. 바깥 부분 이제 이렇게 자석이 지나가는데 네. 이 자석에 그냥 이렇게 밀게 되시면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물을 이렇게 분무기로 물을 한두번 정도 뿌려주세요. 음, 네. 뿌려주시고. 부직포가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부직포가 예. 빠지지 않도록 그런 상태에서 자석을 붙입니다. 아, 네. 자석을 붙이시면 어, 이끼가 낀 쪽을 이렇게 문대주세요. 이렇게 특별히 주의해야 될사항인 있나요?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어, 이렇게 제가 상부에서 제가 닦고 있는데 밑으로 쭉 내려져 가지고 네. 이 모래에서 네. 5cm까지만 닦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아... 더 내려주시면 네. 이 모래가 물살에 의해서 빨리 위로 올려서 이 자석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웃음> 그러면 어, 아크릴이 또 스크래치가 다시 이렇게 복원을 할수는 있지만 물고기를 다 빼고 물다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마시고 이렇게 한, 한 5cm 정도만 이렇게 밀어 주시면앞 뒤로 스크래치가 전혀 안 생깁니다. 그러면 은이 음. 5cm 부위는 어떻게 닦느냐 네. 이것도 닦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요거는 자석으로 닦지 않고, 요, 아크릴 전용 헤라가, 이렇게 시중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판매를 하시나요? 네. 요거를, 어, 집어넣어가지고, 요 밑에 부위만, 이렇게 문대주시면, 음. 요 부위만 문대주시면, 스크래치가 전혀. 요무 좋네요. 네. <웃음> 그러면, 이, 아크릴 수도를 뭐, 청소를, 뭐, 나름대로 할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자석도 쓰셨습니다. 와. 자, 이렇게 들으니까, 네. 소, 솔직히 아크릴 수도가사용면 겁났는데, 할수 있겠다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음. 누구나 관리하고, 중요한 거는, 어,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영국, 어, 일본, 많은 사람들이 아크릴 수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국내에만 아크릴 수조를 사용하는 걸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네. 어, 스크래치에 뭐 흡을 내시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관리하시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들 편하게 쓰실 수가 있고 사용실수 있으니까 저 생각에는 안드라는 아크릴 수도를 편리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아크릴 수조 천만 원짜리 어 폴리싱 작업 그리고 어, 장점과 그 관리 팁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완벽 제거 그리고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좀 기스를 내놔서 좀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제거해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예. 예. 관리 용품은 어, 플라인테크그 스마트스토어에 또 있으니까요, 거기서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니멀로우 TV의 테드 플라인테크 <웃음> 예, 뵙게 했습니다. <듣기였습니다>. 안녕. <웃음> 구독과 좋아요. <웃음> 애니멀로 TV.